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중국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제일 좋아했던 요리 중에 하나인 마라샹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도 저번에 갔던 중국식품점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런 마라샹궈 요리가 있더라고요 이 소스로 요리를 할 건데요 마라탕궈 거는 요리하는 게 너무너무 간단해서 이제 넣을 재료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골라온 재료는 총알버섯, 배추, 청경채, 팽이버섯 축축 감자를 샀습니다 얘는 대패 삼겹살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떡이랑 통마늘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뿌려주는 땅콩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작강점을 샀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재료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는데 <웃음> 닭강정은 꼭 사셔야 돼요 <웃음> 여기 나와 있는 재료 이외에도 이제 마라샹궈는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섞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들 뭐 만두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언니인지 헤일리고요 유학을 같이 한 칭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맛있어요? 음, 고기부터 드세요. 음, 고기. 고기는 고기 제일 맛있는 고기 거니까. 거니까. 그 어, 아, 한국 사람들이 아, 제일 좋아하는 아, 중국 요리중 음. 하나가 말하셨던 거 아닌가요?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도전해보는 헤일리. 음. 어때요? 무슨 맛인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짱맛밖에안 <웃음> <짬막밖에> 나요.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서 하나씩 다 빨리 맛을 보고 싶긴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슬라이스 돼 있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서 음. 나 있어요. 음. 네. 근데 약간 그 고추 기름만 나지 않아요? 음. 그 맛이 나는. 생각 너무 좋아 한데 생각보다 안 매운데. 약간 한국의 매운 거는 속이 매운데 음. 이번은 속이 안매고 뭐 기름이 많아서 그런가? 건 별로 안매안 매운데. 음. 중국 식당에 가면, 이제, 몰라 웨이라, 쫑라, 어라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를 수 있어. 우리가 맨날 먹은건 쫑라. 음. 그리고 그거 딱 먹으면, 혀가, 혀랑 이 느낌이 좀이상해지는데데 이것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심하지 음, 않아서. 아, 뭔지 알겠어 중국식 매운맛. 버섯이 너무 맛있다. 좀 이상해, 이미 음. 오, 약간 마비되는 느낌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마라 일단, 저랑 친어는 같이 중국에서 유학을 해본 경험이 있고, 많이 많이 말하시궈 거를 먹어봤으니까요. 저희 생각에는 약간 중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사실 저는 집에서 해먹는 거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맛있고, 그 중국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게 약간 재능이 없어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게 만들기 쉽고, 진짜 좋고, 집에서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음. 자 오늘 이제 마라샹거를 처음 먹어본 우리 언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웃음> 생각보다 막 풍미가 되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음... 음... 음... 음... 이 재료 하나하나 자체는 다 맛있는 재료들이라 이렇게 씹으면 다그 맛이 나서 맛이 있는데 음. 한국 음식은 진짜 뭔가 풍미가 많잖아요 단맛 짠맛 이런 거다 나고 근데 지금 이 짠맛 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더 호평이 <웃음> 요리에 약간 재능이 없어서 그럼말하셔던 <웃음> <빨리> <웃음> 그런 것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배가 불러서 <웃음> 진짜 맛있는. <웃음> <웃음> 셋이서 한번 총평을 내볼까요? 네. <웃음> 우리가 한 마라샹궈의 맛은 점 만점. 정가락6 개가 만점입니다. 아, <웃음> 근데 <하나, 둘, 넷. 웃음> 이 점이면 너무 극과극 아닌가요? <웃음> <웃음> 이 점이면 빵점도 있잖아. 너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혹시?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지금 아까 빵점도 있다가 되게 좋은 평이 나왔네요. 6점 만점에 5점! 점수가 5점. 아, 무슨 의미가 응.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웃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있나? 웃음>